주식전쟁의 대대장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 적군은 시장이라는 놈이며 우리는 개미군단 기관군단 외인 군단으로 이루어져 시장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나는 개미군단의 일개 대대장 이다. 우리는 시장과 싸워 고지를 점령해 나간다. 현재 2500고지에서 접전 중이다. 전투에 패하면 우리는 병사를 잃고 전투에 이기면 전리품으로 병사를 얻는다. 몇몇 왕개미 사단이 기관총과 박격포를 구비하고 있지만 개미군단은 거의가 소총 부대이다. 반면 기관군단과 외인군단은 박격포뿐만 아니라 대포까지 가지고 있다. 개미대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대장이 직접 전투를 행하지 않고 기관군단에 병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대장은 전투에 이기면 전리품 병사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전투에 지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개미대대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현재 2 5 0 0꼬지를 점령한 것은 외인군단의 힘이 크다. 그들이 막강한 화력으로 삼성전 자능선의 대대적인 포격을 감행하여 그나마 2 5 0 0꼬지를 점령한 것이다. 화력면에서 월등한 두 군단 덕분에 이익을 보는 일도 있지만 그들도 개미군단의 전리품을 뺏어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 일례로 개미군단은 통신장비가 부족하여 주로 기관군단에서 전투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소문에 의하면 기관군단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개미대대를 자기들의 전투에 유리하게 총알바지로 만든다. 같은 개미군단인 왕개미사단도 비슷하게 개미대대를 꼬드겨 최전방에 배치하여 희생시키고 자기들은 전리품을 챙겨서 도망간다는 믿기 힘든 얘기도 들린다. 여기는 전쟁터다. 전투는 치열하고 전리품은 얻기 힘드니 아마도 맞는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에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전투에는 전술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소규모 소총 부대만 있어서 전략 전술 수립이 가장 큰 걱정이다. 내한 번의 실수로 병사들이 몽땅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기도 힘들다. 내가 아는 전략 전술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주로 능선을 따라 공격한다. 기습을 당할 염려가 적어서다. 골짜기 협곡을 따라 공격하는 성향의 대대장들도 많은데 적의 눈을 피하며 진격할 수 있어서 며칠 만에 몇 꼬지를 점령하는 대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가 따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위에서 조그만 바위만 굴러떨어져도 골짜기 아래에 있는 병사들은 아비규환이 된다. 다른 군단에서 병사를 빌려와서 싸우는 대대장도 있다. 신용 미수라는 용병들이다. 이들을 이용해서 병사 숫자를 늘려 싸우면 아무래도 전리품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병사를 빌려오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특히 미수 용병은 기한이 3일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싸우다가도 그치고 본대로 돌아가버린다. 전술을 운영하기에 지극히 위험하다. 외인군단이 포격을 감행하면 그 틈을 타서 같이 공격하는 전술. 전투가 소강상태인 능선을 골라 몰래 그쪽 능선에 병사를 숨겨놓은 다음 다른 대대들이 적과 싸워 이기기 시작하면 따라서 공격하는 전술. 우리가 전투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많은 전리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능선을 골라서 그쪽에 경사를 투입시키고 장기간 그 능선만 공격하는 전술. 주식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버핏 제독의 전술이라고 하며 말은 쉬워 보여도 그런 능선을 찾아내는 통찰력이 없으면 다른 전술들과 마찬가지로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능선 골짜기의 지형 지물과 각 군단의 병력수 그간의 전투 일지를 분석하여 이기는 유형의 전투에서는 공격하고 패배하는 유형의 전투에서는 싸우지 않는 전술 전설적인 각계전투의 귀재 리버모어 대대장의 전략이 이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내가 주로 쓰는 작전들은 다음과 같다 별다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투를 치르는 과정 중에 습관적으로 굳어진 것들이다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큰 승리보다는 주로지지 않는 전투를 지향한다 전략 이기면 후퇴한다 패대한 상황에서는 후퇴하지 않는다 경험상으로 볼때 적은 고지가 높아질수록 강해지며 낮은 고지에 싸우면 내가 이길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전략이 위와 같으니 전술이 아래와 같아진다. 능선을 따라서 공격한다. 능선 중에서도 주로 큰 능선 200개 안에서 전투한다. 공격 루트를 분산한다. 한 능선에서 후퇴하더라도 다른 능선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 전면전을 피한다. 한번 정면으로 붙어서 전투에서 막대한 전사자가 나면 다시 전투에 나서기가 힘들다. 보초병을 세운다. 정찰병을 내보낸다. 일소대를 내보낸다. 이렇게 차례대로 내보내며 싸운다. 병사를 한 번에 몽땅 내보내지 않는다. 일소대가 승리하면 그만큼의 전리품으로 만족하고 일소대를 일단 귀환시킨다. 유리한 전투다 싶으면 다시 소대나 중대를 바로 투입하여 싸운다. 소대가 패하면 후퇴하며 공격 시기를 기다린다 유리한 지형까지 후퇴하면 다시 이 소대를 내보낸다 아주 자신이 있으면 일종대를 투입하기도 한다 고지가 낮을수록 내가 유리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한다 이 전술은 물타기 전술이라 불리며 교범에서는 아주 위험한 전술 중에 하나로 꼽는다 전장에서 후퇴하지 않고 계속 병사를 내보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유리한 고지에 도달하기 전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될수 있다. 투입하는 병사의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며 소규모 대대를 운영하는 나로서는 거기에다 병사를 쪼개서 내보내므로 주로 소규모 전투만 치르게 된다. 내가 쓰는 전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새로운 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나도 9년 동안 전장에서 싸워와서 이제는 10년차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적이 두렵고 전투에 나갈 때마다 무섭다 적의 병사는 수없이 많고 적의 전술은 보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적의 가장 무서운 전술은 낭떠러지 전술이다 이 전술에 걸리면 개인군단이건 기관 외인이건 몽땅 쓰나미처럼 밀려버린다 유일한 대응책은 미리 예측하여 철수하는 방법뿐인데 한창 우리 군단이 승리하여 고지를 속속 점령해 나갈 시기에 묘닷없이 전술을 전개하여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듯 공격함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1999년 IMF 전투와 2008년 금융위기 전투가 대표적이다 이때 개미군단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평상시에는 어떤 전술을 쓰던 소소한 승리로 전리품을 쌓고 항상 적의 낭떠러지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